안녕하십니까 프라이메스과 신한금융투자정권에서 펀드및 보험 재무상담을 하고 있는 예진아빠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드릴 주제는 연금보험 제대로 가입하기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연금, 내 네, 노후대비 할 건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것부터 그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가끔 제 고객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노후대비 어떻게 하실 니까 물어보게 되면 어, 은행 적금으로 준비할 건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신데 어, 이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적금으로 계속 그 돈을 모았어요. 그렇죠말 그대로 이거는 노후대비용으로 모으는 거겠죠? 근데 내가 55세 여기서 돈을 뺏어야 되는데 돈을 막 모으는 중간에 갑자기 뭐 가족분이 크게 다치셔가지고 병원비가 필요하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적금을 깨, 깨야겠죠? 깨가지고 병원비를 쓴다든지 갑자기 돈이 뭐그 어머님 환갑잔치를 해가지고 환갑잔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 적금을 깨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내 노후 대비용인데 도, 내가 살다가 돈이 필요하면은 깨 뺏수고 깨 뺏수고 하다보면 점점 노후에 말 그대로 정계 받아돈는 굉장히 적어지겠죠. 어차피 가장 생각을 해보셔야 될게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하 국민연금공단 전화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낸돈 중에서 100만원만 중도 인출하겠습니다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말 그대로 연금은 내가 쓸 노후의 돈이기 때문에 돈을 뺏는든지 어떻게 할수 있는 건들 수가 없는 돈이죠 근데 적금은 내가 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의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경우에는 연금이라는 게말 그대로 내가 노후에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되는 돈인데 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돈을 모아놨죠 내가 노후에 월 100만원씩 뺐다 보면 점점점점 잔고가 줄어들겠죠 죠그렇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연금은 노후 대비는 말 그대로 연금 끊임없는 돈 마르지 않는 샘물 계속 나오는 돈 이런 형태 이걸 말 그대로 연금이라고 하죠 이런 끊임없는 돈 연금의 형태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적금으로 가입하는 것은 효율적이 않는 방법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금융 금융권의 연금이 크게 한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 그렇죠? 은행권의 연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 적금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연 적금의 형태에 뭐 3.8%로 계속 불려지면서 나중에 노후가 되면 여기서 그 적금에 있는 데서 돈을 빼쓰는 거죠. 그근데 그렇죠? 이거는 아까 그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돈, 돈, 돈, 돈이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증권사의 연금, 그러니까 이걸 연금저축펀드라고 하는데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인데 펀드에 투자가 되는 거다 근데 은행권의 연금이든 증권사의 연금이든 연금이 죽을 때까지는 안 나와 확정지급이에요 둘다 다만 보험사의 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은행권의 은 연금 증권사의 연금 보험사의 연금 둘다다 다 연금이지만 은행권과 증권사는 연금이 확정지급 즉 고객이 정한 만큼 10년 혹은 20년 주 받으면 끝나는 형태고 보험사만 종신지급 즉 죽을때까지 받는 형태다 마르지 않는 셈이다 그래서 그 많이들 준비하는게 보험사의 연금보험상품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1강의를 했을때 어 연금 우선은 가입목적을 먼저 아셔야 돼요 크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연금은 크게 이제 보험사 연금 말하는 겁니다 보험사 연금에는 크게 이제 그 비과세 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 연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공제 연금을 이걸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합니다. 비과세 연금 소득공제는 해주지 않지만은 0년을 유지하게 되면 평생 비과세가 되는 거. 이 비과세 연금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연금이 있고 변액연금이. 여기서 그 간단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공제가 되는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이 소득공제 연금, 연금제 축제 이라고 하고, 소득공제는 되진 않지만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연금, 이거를 비과세 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비과세 연금이 일반 연금이고 변행 연금이 되는 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먼저 내가 선택을 해야 할지 고려를 해야 돼요. 우선은 어... 우선은 이제 비과세 연금이 좋으냐, 소득공제 연금이 좋으냐? 여기서 여기서부터 고객분들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어릴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똑같은 건데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어, 내가 한 달에 월급을 10만 원 벌고 지금 결혼을 앞둔 여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직장을 보통 못 다니겠죠. 그럼 직장을 못다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소득공제 굳이 필요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월급도 100만 원밖에 안, 안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은 내가 여잔데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직업이 교사예요. 그럼 교사라는 거는 정량이 보장이 되어있죠. 그리고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 그 연봉도 크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계속 정년까지 65세까지 계속 일을 할테고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연봉이 올라가겠죠 연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그 거기서 연봉이 올라간 만큼 세금도 많이 뛰겠죠 나라에서 그 당연히 이런 분들한테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상품이 연금저축상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로 하는건데 문제는 이것만 하느냐 아니면 이겠죠 이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제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노후대비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연금을 수령을 할때 5.5% 세금을 띈다는 얘기죠 연금에서 세금을 띄어요 그렇죠? 그렇기 죠그 때문에 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띄는 비가스 연금을 같이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 내가 연봉도 어느 정도 되고 직장도 오래 다닐 것 같다 그러면은 소득공제 연금만 하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 연금 플러스 비가스연금의 이 조합으로 같이 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저는 연금에 한 2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득공제연금에 10만원 비가스연금에 10만원 각각을 하는 게돌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하나만 어느 게 좋고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소득공제연금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10만원 한다 그러면은 이제 비가스연금도 10만원 하려고 해요 근데 비가스연금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연금, 변액연금. 일반연금은 이제 은행이자, 쉽게 말해 복리입니다, 복리. 연뭐 4.5% 이렇게 복리로 불려지는 거고, 변액연금은 펀드에 투자된 거죠. 그럼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 일반연금, 변액연금은 둘다 10년이 지나면 은 평생 비과세가 되고 둘다 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오고 다 똑같아요. 다만, 복리로 불려지느냐? 펀드로 보면 투자 스타일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가 아니에요. 고객분들도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라 상대성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 내 투자 성향이 나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펀드가 아닌 복리, 안정적인 복리로 선택하는 이걸 골라야겠죠. 그리고 내가 투자 성향이 나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투자성향 공격적이에요, 그렇죠? 사람마다 투자성향 이다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이면 변인 연금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 연금이 좋냐, 변인 연금 좋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제 유치한 발상이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면은 일반 연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면은 변인 연금을 선택을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내가 연봉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직장도 계속 오래 다닐 수 있는 공무원이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연금 저축 보험을 하나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이것만 준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플러스 이제 비과세 연금을 가는 건데 내가 투자 상황이 안정적이다 그러면 일반 연금, 내가 투자 상황이 고격적이다 그러면 변액 연금. 그러니까 이게 크게 방향부터 잡고 그 다음에 어 그럼 변액 연금은 어떤 걸 해야 될지 일반 연금 어떤 상품을 골라야 될지 소득공제 연금, 연금저축보험 은 어떤 상품 어디 회사 걸로 해야 될까 이거를 그 다음에 정하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방향을 잡은 숙 크게 산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숲을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연금 저축보험이랑, 이제, 변인연금을 이제 한다. 이걸, 그럼 가장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설계사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그, 노후 대비, 내가 한 달에 200만원을 받는 월급쟁인데,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은, 소득공제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 여기 25만원, 변인연금, 25만원 해서 합의 50만원짜리 계약서를 갖고 온다는 얘기죠 자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어떻게 설계사들 수당 챙기기 위한 방법이에요 설계사들은 여기서 얘기를 막 하죠 아월 25만원 하게 되면 나중에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큼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25만원 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전, 이 연금 변, 이렇게 내가 처음에 변인연금이랑 소득공제연금을 각각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면은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내 월급에서 전혀 부담이 없는 금액으로 시작을 해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변인연금이든 소득공제연금이든 최소 가입 금액은 월 10만 원씩이에요. 10만 원, 10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만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어차피 연금이라는 거는 내가 1년, 2년 할게 아니라 국민연금처럼 20년, 30년, 장기적으로 꼬박꼬박 넣어야 될 돈이에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그걸 50만원씩 했어요. 근데 월급이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하고 애기가 생기게 되면은 애기 학자금으로 나가고 애기 기저귀가우유값또뭐 자동차, 자차도 업그레이드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애기가 힘들어지겠죠.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입한 지 3년 만에 이거를 깨게 되는 거죠.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 연금 상품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끝까지 납입을 해서 보험사로부터 내가 연금을 타먹는 게 고객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고객이 패그 패하는 그 실패하는 방법은 내가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보험사가 승리하는 거고 내가 끝까지 납입하면은 보험사는 지고 내가 이기는 방법이래요. 끝까지 납입을 해야 돼. 완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 완납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무리한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을 해서 그때부터는 앞도 뒤도 털어보지 말고 계속 가는 거죠. 또 중간에 설계사가 와서 또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 하나 더 가입을 해라. 이거 깨고 이걸 가입. 이건 장난질이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설계사들이 장난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계사들이 장난질하는 첫 번째가 월급을 200만 원 버는데 무리하게 연금계약서를 갖고 오는 거 50만 원 심지어는 100만 원짜리 갖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들은 모르니까 혹하고 가입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내가 처음에 잘 가입을 했어요. 근데 3년에 아, 2년 후에 설계사가 와가지고 신상품 들고 와가지고 아 이거 안 좋고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 이거를 깨고 갈아타기 해라. 바보죠 바보. 그렇죠? 연금 한번 가입하면은 중도 해약하는 거 아닙니다. 중도 해약하면은 보험사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품을 선택을 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어, 내가 전혀 부담이 없는 금액으로 가입을 해라. 설계사가 갖고 오는 돈으로 가입을 하지 말고 설계사가 30만 원 갖고 왔다고 30만 원짜리 계약하지 말고 나는 200에서 30만 원이면 충분하게 나는 없는 셈치고 계속 낼수있다고 30만 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가입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을 해라. 두 번째,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했어요. 나는, 변액연금 10만원, 연금저축보험 10만원,